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다중사용자 관련된 여러가지 명령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첫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령어는 아이디라는 명령어입니다.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. 너 자신을 알라. <웃음> 굉장히 어...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되게 심오한 말이죠. 어...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 아이디입니다. 아이디라는 말은 이제 아이덴티파이의 줄임말이겠죠. 그래서 식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, 내가 누군지 식별한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엔터를 한번 쳐보면, 보시는 것처럼, 어, 이게 uid, 요거는 유저의 id란 뜻입니다. 뒤에 e g o 이라고 적혀있고, gid라는 g는 그룹의 id입니다. 즉,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라고 적혀있는데, e g o 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. 자, 그룹은, 어, 일단 여러분들 신경쓰지 마시고요. 요것만 관심을 가지세요. 나는 e g o 이다 이런 뜻입니다. 제가 지금 이고잉이라는 사용자로 로그인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일반적으로 이 프롬프트 쪽에서 요렇게 첫 번째 등장하는 요거 있죠? 요 앞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정보 요것이 이제 자신의 그 닉네임 경우가 로그인한 아이디인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것은 후 라는 명령인데요. 자, 이 명령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시스템에 누가 접속했는지를 보이, 보여줍니다. 이고잉이 접속해 있다고 나와 있죠. 자, 제가 이 위쪽에 있는 이 리눅스에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. 이 밑에 있는 명령어는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요거를 실행시키면 어쨌든 간에 제 컴퓨터가 예, 어, 리눅스에 접속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k8805, 이렇게 하면 k8805라는 사람이 접속한다라는 뜻이에요. 자, 접속을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에는 이 리눅스에는 현재 k8805라는 사람도 접속을 했거든요. who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k8805라는 사람이 접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밑에 있는 여기서 i 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는 k8805라고 하는 사용자가 접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exit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컴퓨터를 빠져나간 겁니다. 지금 빠져나갔어요. 그리고 who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k8805는 없죠. 즉 id는 나는 누구인가 who는 이 컴퓨터에는 누구누구가 접속해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